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이 관상성형을 주전공으로 그 성형외과를 운영해온 관계로 간혹 그 관상을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성형관상이 아니고 관상성형은 관상학의 이론을 서양학문인 서양, 그 성형외과학에 그 접목한다는 점입니다. 즉 주어가 관상이 아니고 성형인데요. 성형외과학에서는 제가 그 전문이긴 합니다만 관상학에서는 무슨 역수림급의 그런 그 심오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을 그 관상성형을 하였으니까 뭐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쪼로 그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너스레를 떤다 라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 부위를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그 왼쪽 귀가 좋으면 1세에서 7세까지의 운이 좋고 전두골 이마관상이 부족하다면 15세에서 30세 운이 별로인 것인데 이를 유추해 보면 부루한 어린 시절이므로 그 부모운 조상운이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좀 발라져 있다든가 어, 전두골 관상이 나쁠 경우에는 조상운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관자놀이 천이궁관상성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굴에는 재물창고가 얼굴의 위쪽에 또 얼굴의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 노란 타원의 관자놀이 천창은 천연운 쪽에 있으므로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고 빨간타원의 지고는 60대 말년운으로서 본인의 노력으로 쌓은 재물, 재물창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자놀이가 꺼지거나 턱끝 옆 턱선이 한몰이 되지 않아야 부자관상이겠습니다. 상법에 나온 부자관상에 대해 살펴보면 토성호 재백궁 토성인 코는 재선을 따는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는 재물 백은 옷감 중에서 비단 그 실크를 뜻합니다. 고 토성불기 주재약 그러므로 코가 서지 않으면 재물이 약하고 면대비소 상자난신 비수면비 전재모산 여기서 면대비소와 비수면비는 얼굴이 크고 코가 갸름하고 얄쌍하면서, 어, 이렇게 생긴 것을 뜻하는데 그리하면 어려운 일이 많고 재물운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난대, 정의, 레상응. 난대는 왼쪽 콧망울, 정의는 오른쪽 콧망울 이르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난대는 오른쪽 콧망울, 정의는 왼쪽 콧망울이 되겠습니다 콧볼이 두둑 풍륜하여 서로 조응한다면 말주 관영성 유전 말년에 관록이 연기하고 돈도 많아진다 이렇게 마의상법의 부자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코뼈의 높이나 코의 살집은 두둑하니 뼈대와 살집이 좋은 코관상입니다만 얼굴에 어느 한부분의 관상이 좋다고 다 부자관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상학에서 코는 돈을 버는 의미 입과 하관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므로 코 관상이 좋아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하여도 그돈 그릇 격인 입술 및 하관이 받쳐주지 못하면 재물 운이 다 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는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므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만 입으로는 무엇이라도 들어가기만 해야지 입에서 뭔가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토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웃음> 즉 돈은 삼키기만 해야지 토하면 안되겠으므로 하관이 튼실하여야 하는데요. 구여사자 성장활리요 지각쪽이 창고응이라 는 말은 입은 녹사자와 같이 이렇게 널찍하니 크고 승장은 넓어야 하며 지각은 천창과 지고에 상응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각은 턱끝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고평만 타자지요 승장불함 유래인이라 지고가 평평하고 가득하면서 승장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요 지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턱끝 옆의 턱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이 하관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관상에서 코는 돈을 벌어들이는 곳 입과 하관은 그 복을 담는 그릇인데 무턱으로 턱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담을 수가 없거나 입꼬리가 쳐져 있어서 그릇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복을 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의 기운이 좋으면서 입으로 이어지는 인중도 또렷하고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앙월부에 하관이 받쳐주게 된다면 가히 부자관상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재산을 보는 또 다른 부위로는 받전자, 집택자에서 전택궁 즉 눈두덩이가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그 아파트 평수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관사의고전인마이상법에는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 상호 불려 신호는 그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다 라는 뜻으로 비슷한 말로는 면상 부려 체상체상 부려 골상, 골상 부려 심상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얼굴 관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몸이 빈약하면 부자의 상이 그 아니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마의상법에는 부자, 자연체후, 육부고강, 일생부족이라고 하여 몸집이 풍화한 자는 저절로 부유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만나본 그 재벌 회장님 중에 그 정면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등짐 원하나딱 지고 계신듯하게 이 재산을 그냥 한 보따리 이렇게 딱 짊어진 것 같은 그 거북이 든것 같은 그 두꺼운 최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형한다고 그 가난뱅이 코가 부자 코가 될수 있을까라는 뭐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약점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천재는 아니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 정도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공부 잘했다고 돈뭐잘 버는 것이 아니듯이 관상이 좋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자 관상 성형의 목적은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뭐 다르게 말해서 관상이 나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관상가의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성형을 하게 된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 윤택한 삶을 살 가능성을 높이는 성형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